아, 내가 오리님들이 너무 못 잡았어 전판에 후딱후딱 잡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올려다니 비둘기는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 레이더 소리, 레이더 소리, 레이더 소리 나 죽이려나. 아주, 아주. 무서워. 무서 아 좋아 킬 났네 이번 판은 그래도 우리님들이 좀 해주시네 나이스! 어 좋은데? 한 번에? 경찰서 시체 같은데? 아니구나 어디 시체지? 아 아깝다. 먹었어야 되는데 야, 선술집 들어갔는데 시체가 있었어요 이거 벤트하고 튄거 같은데? 일단 일단 법원에 암태님이랑저 있었거든요? 그럼 원 쪽으로 나왔어요 꼬부님 응? 응? 선술집 가셨지 알아요 선술집 갔다가 나올 때 많이 있었는데 나전 못봄 일단 넘기죠 뭐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죽은 분들 보신 분? 봤어저 못봤어요 와 뭐야 브라운님 근데 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부두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여기 두명 같이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와 저분 살인.. 살인자 무빅인데?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지금 시체 안 뜨는 거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죽으려나? <웃음> 왜 웃으시지? 아무도 안 죽고 있는데? 좋았다. 누가 잡은 걸까? 어, 이거 안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아, 저분이네. 아, 이거 누군지 알았다. 우리 나처 찾는 거 아니야? 운호님이랑 인국궁님 같은데 어뭐야오야 어? 어, 뭐야? 오브야. 가까이 오지 아서 <웃음> 무조건 쏠 거예요. <웃음> 이건 뭐예요? 저 가까이 오면 진짜 무조건 쏠 거예요. <웃음> 아 진짜 각 지금 뭐예요저 선량한 거입니다 아까 그는 그집 듣고 먹였을때 누구 만났어요? 저님만났는님 어, 밖에 못봤어요 시야때문에 아 이거 선술집에서 잡은거 같은데 내가 가서 먹어줘야겠다 대뜻한데? 왜왜왜왜 어? 아. 왜, 왜. 마지막에 누르는데? 여기 마지막에 누르지? 두부보라 음. 옹알? 오래된 선술집이었어요고보본님이 시체 위에 앉아있었어요. 선술집 아, 앞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오지... 않아요? 바보님? 이거 근데 말이 안되는데? 고본이었어요 근데 문이 바로 닫쳤어요 그렇죠. 어, 문 바로 닫혔죠. 아,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운노님이랑 이국군님이 아까 전에 운치다. 마을광장에서 내려갔을 때 예, 망별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집의... 인국국립 시체도 안보고 지나 그 그러면은 둘중 한명이 오릴 확률이 네, 높다라는건데 네. 방금 <웃음> 맞아, 전에 선술집에서 킬라온지한 10초 됐는데 어네 어, 이거 네, 좀 네, 이상한데 오갈님 무빙이 아니, 파랑님이랑 집에서 왔다갔다 하던 선술집 앞에서 어, 그 왔다갔다 하던 무빙이었는데 아 중립이라 말도 못하고 네. 네. 거기서 같이 태어나고 저는 거기서 미션 끝내고 경찰서 갔다가 거의 갇혀있었어요 갇혀있는거 이미 이거... 구속님이 봤어요 이쿠연님도 선술쪽에서 은행온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비니빈니님이랑 같이 은행 갇혀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거 시가가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 제가 봤을때 문 닫혔을때 잡은거 같아요 그래서 네 선술집안에 그렇죠, 시체가 그렇죠. 있었다면은 선술집에서 아마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이 모르겠다 왜나 의심해 나는 비니빈니는 뭐지? 아나나나 나, 나. 분명히 같이 은행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걸 내가 이거 거의였으면 진짜 다 잡았어 아다 잡지는 못하고 거의 시체 지금 팔콘 능력으로 찾은 것도 가, 또 하다 뭐야 이분이 같이 있어 보호님이랑 암캐님 둘이 너무 같이 붙어있는데 아 뭐야 이 무빙 뭐죠? 저기 안에 누가 갇혀있어요? 어...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암켓 왜 여기 있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게 C <웃음>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먹었는데 <웃음> 피안 났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지? <웃음> 누가 잡았는데? 인국국님이 어, 잡았던 거 같은데 <웃음> 맞나? <웃음> 아 신고하기 뭐예요. 전에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 시체가 저쪽에?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먹었어야 되는데 먹으면 사스텍인데 와, 와. 뭐야, 이거 현장 아니, 적발 아니, 와, 임구꾸걸려버렸 와, 임꾸궁님 아니 그냥, <웃음> 그냥 썰어버리시는 눈앞에서. 아니, 아니 왜식머를 못해요? 아니 그냥 썰고서 먹방까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와. 바로 안 먹어져요 식인 좀, 쿨있어요 난도질, 난도질 아주 멋었습니다 삼천과 5초쿨있던 걸로. 난도질 네. 잘 네. 봤습니다. 삼천, 썰는 못하는데, 어쨌든 썰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썬건 봤어, 그죠? 썰고... 네. 인국국님이 썬거 맞는데? 썰고 시체도 없어졌어요. 아 없애졌어요. 벌쳐 있나, 지금? 벌쳐 있는 거 같은데요? 인국님이 어, 네. 썰고 벌쳐가 영수 네. 네. 아, 내 바로 먹긴 아니, 했는데... 벌쳐가 먹고 아니, 봤어, 근데 먹는 걸 먹... 봤어요? 먹는 걸 봤어요? 근데 인국국님이 잡고 인국국님이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안 돼. 아 맞아. 사실 사람이 죽자마자 있었는데. 시체가 없어지긴 했거든요. 식인종은 사실 그, 거기 있던 게그 있어서... 이쿤님, 저 옹알님 아니요? 에 저는 은행에 있었는데? 암캐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메이더스님도 있지 않았나? 목방했다니까? 네. 저는 부두가거에 갇혀있었어요. 그쪽에 사람 많았어요. 이쿤님이랑 이쿤님이랑 이꾸님이랑 팀이어서 둘중한 분이 죽이시고 식인종이 바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이미 죽인 걸 봤는데? 일단 근데... 임꾼님 다 달져 죽였으니까 네, 일단 임꾼님 네, 확실히 단거 맞고, 뭐... 저랑 암캐님은 그 인걸... 멀리 있었어. 구두 <웃음> 쪽에 그 네. 있었어. 꾸벅님이 그 선건 그 저... 그 저... 그 저... 그 저... <웃음> 내가 정확히 봤어. 저분 응, 맞아 아, 확실히. 임꾼님이 선거 네. 맞고. 암캐, 누가 썰었지? 실력도 감사네. 아, 나 보보보님도 팔권인데. 아, 이거 저 누가 먹은지 알거 같아. 이거 자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아 멀리서 얘기해 멀리서 왜냐면 아까 전에 아아니저 아니, 아니, 누... 누가 먹었는지 알것같아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래요? 선술집에서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보보보님이랑 옹알님 두 명이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옹알님 옆에 김꾹꾹님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임... 김꾹꾹님이 잡고 옹알님이 먹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흘리는 거지 이 꾹꾹 오갈님이 식인종이라고 흘리면서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나 근데 지금 좀 아쉬운게 아자 일단 먹고 아 일단 4스택 좋아 하, 스택 하나 남았다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오갈님이 잡았네 1님이랑 끝났네요 나이스 나이스 와, <웃음> 와 이걸 이긴다고? 벌쳐였습니다벌쳐는몇 아, 마리 먹어야 돼요? 네. 5마리 5마리 아니아 16명이라서 5마리 네네 제가 먹었습니다. 딩쿠쿡님 앞에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이 님왜 저를 쏘세요 걸쳐인 지 몰랐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졸라 웃긴 게 지나가면서 통속이 만전 갑자기 쑥빠간델이 목에다 쳤어. 거의 뭐 노점 기계야. 그냥 먹 보고 가. 아데 웃긴 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체가 말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빠르게 먹었지. <목소리> 아내 앞에 시체가 떨어져가지고